는 친구의 월급날 기념으로 만났는데 친구 월급날은 거덜 내줘야지 또 재정상이죠 통장이. 아 우선 앞에 두 개만 갈아도 된대? 그렇게 할때 그건 자기 마음이야. 아... 앞에 두 개를 아 뒤에 두 개를 앞으로 옮기고 뒤에 두 개를 아... 갈아돼 원래 아... 뒤에 타이어가 마모가 덜 돼. 아뭐 그런지 알아? 아니? 왜? 앞에 타이어는 그 방향을 잡잖아. 아... 타이어가 돌아가잖아. 아... 그래서 마모가 더 심해 빨리 돼. 아... 근데 제가 더주지 않아도 이미 돈이 많이 깨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자동차 갖고 있으면 이거 돈다 깨지지. 월급 들어오면은 자기가 자기 게 아니야 돈이. 저거 앞바퀴만 가는데 한 짝이 25만 원, 총 5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네. 왜두 개에서 갑자기 네 개로 변했어?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니까. 어, 야, 나는. 어, 역시 월급 날인가? <웃음> <웃음> 없는 거지? 없어 보이는 게 아니고 없는 거야 <웃음> 야 일단 그럼 여기 옆에 맘스터 치나가자 배고픈데 거의 한 10년만에 오는 거 같은데 여기 니 이거 먹어봐 아라비아트 치즈고 그래 세트만 이것도 세트 만은 아니야 제로 콜라? 아니 나 그냥 콜라 세상에 얼마나 대단하면 unbelievable incredible 더 대단한 거지 unbelievable 보다 더 대단한 거 야,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지? 여기 있는 26분 내가 봤었을 때는 직원이 한 명이라서 그러신 것 같아 와딱큰거 보소 그 다음에 야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너무 잘못됐다 야 여기서 혹시 장 맛이 나냐? 먹기가 너무 힘든데 이거. 어, 이게 입이 다안벌려져 세상에 햄버거를 잡고. 아 이거 <이게> 다 터져가지고 <웃음>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놉시다. 확실히 앞으로 쭉쭉 나가는. 이제 진짜 나의 내 차의 본 속도를 찾은 느낌이 음. 여기는 광양의 아울렛 l f 스퀘어저 친구는 쇼핑만 하면은 거의 한 돌아보는 것만 한 두세 시간씩 하거든요 오늘 기대됩니다 몇 시간 동안 쇼핑을 할지 월급도 탔겠다 엄청 쇼핑하겠지 34? 목에 둘러보면 되잖아 <웃음> 나 목이 두꺼워가지고 데 안단디? 안닿? 어. 그럼 안맞겠지 <웃음> 널 너무 과대평가하는구만 조금 튀고 멋스럽고 어 큰일나다 나배 아프다 너 둘러보고 있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아, 죄송한데, 화장실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예. 네. 내가 살이 찔수 없는 이유. 먹으면 바로 산다 아, 야. 밥먹고 항상 보면은 한 10분? 10분 정도 후에 항상 배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맨날 설사를 해요 그러니까 뭐 살이 찔 수가 없는거지 역시나 절 기다려주지 않고 지 혼자서 또 쇼핑하러 가는거지 어디냐? 1층 알았어 1층으로 내려갈게 뭐 샀냐? 모자 모자? 위에꺼? 어 아 이거 깔맞춤 한 거야? 깔맞춤했지.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이거 깔맞춤을 했다고? 어. <웃음> 아, 너도 진짜 대단하다. 돈이 많아야 돼, 그렇지? <웃음> 아 근데 이거는. 응. 막 타미나, 코로나 이런 거는 투웨이가 안 나와. 이게 뭔가 느낌이 구찌처럼 구찌처럼 생겼냐? 아닌가? 나만 그런가? 구찌 하면 구찌일 것 같은데. 아네 암이 좋아 안되지 이 하트 조각이 이거 하나에 얼마냐? 이 초록색깔 이거 이런거 하트 조가리 이거 얼마야? 45만원 이 하트 조가이 하나가? 어 그러니까 이거 박음질 잘못한거 아니야? 이거 네개 잘못한거 박음질 이거 얼마야? 이 박음질 잘못된게 얼마야? 박음질 잘못된거 15만 9천원 아이 이 신셔츠에 그냥 박음질 이거 하나 네개 이거 내가 만들어도 되겠다 15만원인데 이 너무 인가 이건 뭐야 그냥 낙서돼있는낙서돼있는 티셔츠 이건 얼마야 낙서돼있는 티셔츠 이거는 8만원 에이씨 내가 낙서해줄게 <웃음> 아, 내가 낙서해준다고 이거 이거 쉬워보이는데 낙서 뭐 없는데 아 근데 이런거는 진짜 헐마나? 재질도 막그렇구 내가 낙서해준다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야 이건 여우인가? 어 여우네 이거 여우 두마리 그려져있는거 얼마야 이거 야 이게 30만원이야? 여우 두 마리 그려져 있는건데? 그냥 맨투맨 에 여우 두개 그려져 있는데 30만원? 그럼 한 마리당 15만원이네? 야이씨 아 근데 얼굴 로고 밖에 없네 야 이, 이, 이건 여우 한 마리 얼마야? 여우 한 마리 26만원 이몸 전체에 있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자꾸 뭐라 그랬었냐 이거는 맞겠다 그 여우는 얼마냐? <웃음> 이 여우는 <웃음> 얼마냐? 24만원? 야 이정도면 여우 모피 하나 사겠는디? 이거 수고야 이거 씨 이건 프랑스 국기 아니야? 이거 얼마야? 프랑스 국기 21만원 나도 옷이나 만들 걸 그랬다 여우 두 마리 넣고 하나에 10만원씩만 팔았었어도 부자 됐겠대 그, 그거 그 만들던 밴드거든? 공돌이 복이라고 이게? 어. 그래서 이 공돌이 복은 얼마인데 공돌이 복이 얼마야? 이거 셔츠? 야이 공돌이 복도 7만원이야? 야, 공돌이가 못 입겠는데? 공돌이 하루 일해야지 이거 하나 사겠네 아 그러네 약간 조금 그 공고에서 입을 법한 그런 옷이네 이게 다 음. 죄수복이고 죄수복 얼마야? 죄수복 <웃음> 야 이거 야, 죄수복 이거 17만원이야 야. 아 톰브라운 알지? 이건 얼마일까? 야 잠깐만 얼마일까? 이거 이거 줄무늬 줄 4개 그려져 있는 거 이거 얼마냐? 이거 90? 야 20% 할인해서 79만원이네 야 잠깐만 79만원이면 진짜 비싼건데 그 옆에는 나침반이 있어 나침반 얼마야? 나침반 이게 얼마일까? 얼마야 이거? 17만 9천원? 이거 왼쪽에 그것도 없는데? 나침반? 이거 가운데 이거 하나 있고 몰라, 것도 와 17만 9천원 셔츠 얼마야 선불라쪽 저거 이거 새로 나온거 아니냐? 31만원? 싸네 이거는? 왜 이렇게 싸짝퉁 아니야? 야 어쨌든 이것도 이해가 안 간다 이 나침반 이것도 비싼거 이거 얼마야 이거는 이게 59만원? 나침반 하나에? 이거면때가도아 이거 못때가게 해놨구나 <웃음> 아 이걸 못때가게 해놨네 이거는 1 0 0만원이데 줄무늬 4개짜리? 이거 상복 아니야? 아 이거 재질이 좋네 어, 완전 캐시미어인데아 근데 이거 상복이 100만원 너무 비싸다 리울이 그냥 무난 무난이지 31만원 아까 그톰 브라운은 80만 원짜리 그거 싸다 그러면서 이건 30만 원짜리 이건 비싸다 그러고. 아톰 브라운 치고 30만 원싼 거지. 메이커가 사람을 만든다. 한 30만 원대네. 북한에서 건너온 거. 원래 이거 버거스 원래 했 했던 거. 아, 나 이게 더 낫는데 포인트 있고, 차라리 이것도 뭐 별거 없는데 이거. 디아도라 24만원이야 옛날 그 아버지 세대 때그 체육시간 그거 체육국 아니야 이거 <웃음> 봐봐 체육국 아니야 야 이거는 탑블레이드 그 모양인데 12만원 내셔널 지오그래피 옐로우 네모 이건 얼마야 18만원이네 그냥 네모인데 <웃음> 이거 곤충 나오고 이거 동물 나오고 그런 건데. 사기 싫잖아. <웃음> <웃음> 선생님의 체크 69,000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딱 체크할 때 이렇게 착 체크 체크하는 거잖아요. 이게 75,000원. 이런 후드에다가 체크 한번 하면은 75,000원. 손흥민이나 이거 호날두가 입었던 옷 같은데 이거 맞나 이거? 얼마인데? 145,000원? 아, 비싼 이유가 있네. 디다스 아 아까 그 톰브라운이랑 똑같잖아 삼선 이것도 이건 얼마야 그래서 이거는 17만 9천원 17만 9천원 인데 아까 그거 톰브라운은 100만원이고 이거는 10만원이고 아얘 족밥이냐 예, 누구야? <놀람> 기름진 고기 먹으면은 항상 바로 시너가 와. 일단 마실 을 것부터 시키고. 난 복숭아 아이스티. 카 사람의 시럽 추가요. 시럽 추가요. 아이스 아이스티도 시럽, 시럽, 시럽, 시럽, 시럽, 시럽, 시럽 추가요. 아, 니네 둘다 벌써 들어왔냐? 시작하기 는 화장실 한번 다녀야겠다. 할수 있다 무서서안 된다 아우솔 캐리 아우솔 캐리 <웃음> 아니 니가 로봇이 아니라고 해야지 로봇이라고 인식되니까 지금 로그인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로봇이 아니라고 해! 로봇이 아니여 로봇 아니야 로봇이 아니, 아니라고 하라고 안에 적 같은 거 내가 대신 신고해줄게 부정적인 태도 의도적으로 적에게 죽어줌 불쾌감을 주었지 같이 게임하기 싫은 순위 1위 대신고 아컴더씨 왜이래 뭔가 빨리 한타했으면 좋겠다 지금 배가 너무 아파 정상적인 배가 아니야 물 흐르듯이 나와도 났다. 아, 또, 그,라, 이씨, 가, 진그가 이씨, 라, 데코트, 마구, 이씨, 라, 이씨, 라, 라, 이씨, 라, 이씨, 라, 이씨, 이씨, 라, 이씨, 씨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그 어디 가라고? 전에 이게 오명 때문에 오명 때문에 뭐하수냐 아야 c 방 가게를 아네 가게를. 아방그러니방문 아, 아, 닫는 거 처음 봤어. 요아 깠다 보 강제적으로 그냥 꺼지네. 와 어, 댓글이 더 웃기네 이거 <웃음> <웃음> 한 명씩 어디 가는 거냐 <웃음> 좋았다 <웃음> 가자 짠. 진짜 여기 절로 나온다 절로 나와 진짜 이 쌍놈의 것들